나는 뷰티풀걸 뷰티풀걸 이런 큰일 났고 <웃음> 우리들이 <딸이> SCB가 되다니 <웃음> 누구야 어 짜증나 누구야 누가 날 놀려 내 얼굴 이상하다고 누가 놀리는 거야 어 짜증나 오, oh 굴어 oh, 잠깐만 눈은 왜 이렇게 작아진 거야 어 oh, 코도 너무 낮아졌고 어내 oh, 얼굴 왜 이래 아! Oh, 진짜 보기 싫어 아 어우 어우 어 어우 어우 어어어 내 얼굴이 괴물로 보이는 거지? 아니 무슨 소리예요? 이렇게 이쁜 누나가 무슨 괴물이라고? 뭐? 어, 내 얼굴이 이쁘다고 그랬어 금방? 아 그럼요! 어, 나는 그냥 성형이 잘못됐는가.. 어 뭐야? 지금 <웃음> 방 뭐라고 했어요? 어.. 어.. 어 아, 아니야.. 아니 금방 뭐 성형.. 성형이 잘못됐다고 그래, 뭐 그랬잖아요! 예! 어쨌든, 누나, 아유, 그래서, 뭐가 문제예요?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요? 옛날 얼굴이 지금 보인단 말이야. 나 어떡해. 아, 도대체 옛날 얼굴이 어느 정도인데 그래요? 하, 사실, 난. <웃음> 어? <웃음> 어, 너무 재밌다. <웃음> 역시, TV 프로그램은. 맛있는 녀석들이야. <웃음> 아 우리 딸. 어네 아빠. 아유 아밥 먹었으면 우리 운동할까? 아, 지금 아빠 저 놀리시는 거예요? 아, 아니 그게 아니야 아빠 아빠도 내가 싫은 거잖아. 허, 진짜 어 진짜 짜증나. 허, 운동이라니 지금 말이 대그게? 어 아빠는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? 나는 밖은 싫어. 역시 내 방이 제일 좋아 아... 포근한 나의 침대 어... 어 깜빡 졸았네 어... 아니 근데 어제보다 얼굴이 더 커졌잖아 얼굴이 더 커졌어 도대체 밥 먹으면 얼굴로 가는 거야? 진짜 짜증나 진짜 난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도대체 나 결심했어 나더 이뻐질 거야 더 이뻐질 거라 어, 어 자저 나갈 거야 어, 줘봐 줘봐 어, 진짜 나갈 거야 나나 나 병원 갈 거야 아유 어디 가냐 야 아유 오랫다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뻐지고 싶으셔서 오신 거죠? 그럼요 예뻐질 수 있다면 뭐든 할수 있어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예뻐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<웃음> 네 선생님 당장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술실로 따라오시지요 네? 자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실 겁니다 수술 아주 잘 됐어요 어 진짜 잘 됐어요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<웃음> 자 그럼 좀만 쉬고 계세요 어네 어, 감사합니다 어, 나 이제 변할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어 기대된다 어, <웃음> 빨리 내 얼굴 보고 싶어 <웃음>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자 선생님 저 왔어요. 아, 하하자 붕대를. 호, 어? 어? 어, 어, 어, 왜요? 저 얼굴 이상해요? 왜, 왜 그러세요, 선생님? 어그 그게 아니라. 어, 어, 어, 겁나 이뻐. 아, 어? 성공적이야. 어, 진짜요? 지금부터 당신을 시키는 데는 모든 걸 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제발 주인님 뭐야 주인님? 어, 왜 이랬어? 이상해 조금주인 아, 주인, 주인, 주인님. 주인님! 주인님 사랑합니다! 사랑합니다! 진짜.. 우리 어, 뭐 렇게나 아, 뭐야? 어 그만 좀 쳐다봐요. 진짜. <웃음> 어, 진짜. 보는 <모르는> 눈이 있어서. <웃음> 안녕하세요. 진짜. 어, 자기. 지금 뭐 보는 거야 지금? 어? 지금 육자 보는 거야? 어, 어, 어, 어, 아니. 자기야 그게 아니라. 진짜 <웃음> 해어져 아, 자기야 미안해. 아 뭐야 홀렸나 봐. 미안해 자기야 아, 돌아봐줘. 데디. 아빠~~ <웃음> 어 맞냐! 아, 아 어! 아니 요, 우리 때어 아빠도 놀라는구나! <웃음> 어 아빠 이쁜 건 알아가지고 아 아니 너 혹시 그그이 수술을 한거 누가 해줬니? 어? 누가 해줬어? 어뭐 누가 해줘 그냥 선생님 해주셨지 조금 싸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졌으니까 너무 고맙지 뭐 <웃음> 그래 어, 올라가서 쉬어라아네 어, 나는 뷰리풀걸 뷰리풀걸 이런 큰일 났고 우리 딸이 SCP가 되다니 일단 먼저 우리 딸을 SCP연구소로 데려가야겠어 아 진짜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윤나가 SCP연구소에 갇혀있었던 거 나 우리 아빠가 나안 보내준단 말이야 내가 뭐가 위험하다고 도대체 <웃음> 누나 옛날에 어떻게 생겼었는데 그래요? 그게.. 잠깐만 보여줄게 아.. 어, 옷장 안에 사진이아 여기있다 어 여기있다 어, 여기 자.. 너 그래도 괜찮았었어 봐봐봐 자.. 내 사진 짜자잔 어.. 어.. 아.. 아이고 누, 누나 나 진짜 힘들다 진짜 아 힘들어 뭐라고? 어? 아, 아니에요 누나 어쨌든 누나 이 얼굴이든 지금 누나 얼굴이든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될것 같아요 하하. <웃음> 어 그래도 내 얼굴이 점점 더욱이 편안한 것 같단 말이야 어떻게자 그럼 누나 제가 누나의 고민을 제가 싹한 번에 해결해 드릴게요 어? 진짜? 방법 있어? 에에, 잠깐만 잠깐만 나갔다 오세요 누나 오케이 자 누나 이제 더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누나 과거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끔 제가 방을 꾸며놨어요 서프라이즈 오 궁금해 어, 어서 들어가보자 네 따라오세요 자 어때요? 어머 내 사진들 오 사랑스러워 누나가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. 왠지 마음도 따뜻해진다. 아하하,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. <웃음> 사랑해 얘들아.